현재 아파트 가격이 폭락이다, 하락이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8억이나 붙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8억 외에도 5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그 외에도 3억 정도 붙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거리에 고급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입주 시기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제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프리미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이하로 내려가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학군이 좋고 범원의 거리 만촌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실제 아파트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마찬가지 전세월세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좀 기다리다가 아파트를 팔겠다 그런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했을 그런 아파트들 가격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로나 아니면 전세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많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은매물 가장 저렴할 때 구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것은 금리도 금리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미분야 아파트가 나왔을 때 은매물로 구입하겠다. 미분야 아파트를 할인해서 구입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도로 많이 나와있는 매물의 아파트들은 나중에 결국은 가격이 다 내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전세가격을 낮춰보면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냐의 어떤 귀로에 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북구 대구역 부근 일대에서는 엄청난 매물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나와있는 매물들이 북구의 대구역 부근에 엄청나게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평균적으로 200건, 100건, 엄청나게 300건, 200건, 190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아파트들은 향후 가격이 더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현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구입을 안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뭐 3억 5천 적당하다 4억 적당하다 이렇게 댓글을 적는 분들도 많으신데 적당한 건내 생각이지만은 파는 사람이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뭐 5억에 팔 수도 있고 7억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뭐 대구에 엄청나게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모델하우스 구경을 하면서 사람 심리가 새차를 타고 싶지 중고차를 타고 싶지 않은 것처럼 평생 한번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 아름다운 주택, 럭셔리한 주택, 럭셔리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5억씩, 4억, 7억 뭐 하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프리미엄이 대부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1억,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다 붙어있고 구입을 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되면 실제 손해보는 금액은 2억, 3억 정도 엄청나게 크게 손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는 자기들 사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구입한 대부분이 들갭 투자를 하거나 투자의 형태로 아파트 구입을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양권도 보통 두개세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 분위기가 좋았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를 했는 것이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또다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심리, 마찬가지 투자의 어떤 욕심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실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균 1,400, 1,500 평당 가격으로 2,000 정도까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있고 분양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산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 19억의 아파트 평당 3,300입니다. 하지만 예전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는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대부분 분양했는 아파트 가격들은 평당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대우트럼프나 두산이브 마찬가지 현재 평당 가격으로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얘기를 하지만 은 예전 분양가는 대부분 800에서 1000만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들은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아파트는 3000만원까지 분양을 하고 하지만 은 평균적으로 1 0만원에서 000, 1,500만원 아니면 1,200만원, 1,500만원 뭐 다양하게 2,000만원까지 거래를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원가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아파트 평균적인 공사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600에서 왔다갔다 그리는 금액인데 평균적으로 600이다. 그러면 예전에 아파트 공사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 하지 않았겠나 추측을 합니다. 현재 원룸 건축하는 건축비용이 엘리베이터 포함과 그리고 내부의 옵션까지 다 포함, 전자제품 포함을 해서 평균적으로 500에서 550만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브나 대우트럼프 아파트를 지을 때 원룸 건축비용이 평당 200에서 25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시절에 평균 공사비용은 약 400만원에서 350만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등금없이 원가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아파트 원가를 알거나 자가구주택 원룸건물 공사비 원가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원가로 팔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원가는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사비의 원가고 땅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에 따라 또 금액은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주성구의 땅을 평당 2천만원 주고 구입하느냐 아니면 서구의 땅을 평당 500-600 주고 구입하느냐에 따라 또 마지는 틀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동구의 택지지역 땅을 150만원 주고 구입했느냐 200만원 주고 구입했느냐에 따라 원가도 틀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격들은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만원, 그리고 그나마 좀 저렴한 곳은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미분양 할인 때문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원가가 얼마냐 아니면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 미분양 할인 아파트가 얼마까지 할인을 해줄 것이냐. 그런 논의와 궁금증이 유발이 돼서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좌측에 있는 그래도 범 W와 두산이버입니다. 48층 최고층과 범머 W 59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이 났다? 전체 미분양이 났을 때는 실제 남는 차액이 30% 정도 천세대가 있다면 30%, 약 30%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즉 천세대의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은 최고로 많이 해도 남는 차익은 30%뿐이 남는 게 다다. 물론 관계자한테 뭐 얘기를 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 마진이 남는 거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대주에서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건설, 공사비에서 또 돈을 가져가죠. 그리고 시행사에서 또 돈을 가져갑니다. 마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 PF 소, 소위 말해서 은행 대출에서 PF 브릿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본 PF가 생기면서 또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그런 수수료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나름대로 또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 50%가 남는다, 40%가 남는다가 아니라 실제는 약 3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이 되게 되면 총 마진의 또 10%가 더 발생이 돼서 공사대금으로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뿐이 남지 않는다. 그렇게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미분양이 나도 최고로 해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20%뿐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영업비용이 나가야 되겠죠. 광고비용이 또 나가야 될 것이고 미분양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를 하거나 영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재 아파트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을 할 계획을 했던 아파트들이 답이 없다. 그래서 분양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남는 차익이 너무 없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구입했는 시행사와 건설사 마찬가지 포기를 하는 거죠. 금리 마찬가지 v f 이자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해봐야 계속 마이너스만 생긴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땅을 구입해놨는 입장이면서도 아예 땅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은 뭐 저도 올려드리고 뉴스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서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개발 때문에 아직까지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재개발 자체의 시행에서 시행사에서 기본적으로 일부 돈을 지출을 하고 마찬가지 PF로 땅 대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을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계약금이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PF, PF 대주에서 계약금이 나가는 것이고 시행사의 돈도 일부 나갔지만 은 결국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돈이 2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대부분 대주, 정권사나 은행,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시행사가 아니라 대주에서 사실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 사업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행사에서도 손해를 보고 은행에서도 손해를 보고 공매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 최소한의 자본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매까지도 유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대부분 건설사나 시행사나 아파트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재개발 때문에 문이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상황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좌측의 아파트처럼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는 반틈만 올라가도 나머지 50%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커 W가 지금 59층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고 두산 이브가 48층 정도 되죠.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우리 말해서 대구에서는 대장아파트라고 불리는 이런 아파트들도 사실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산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하게 예전에 구입했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시기에서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남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보머W가 어떻게 될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머W나 버버 w 의 상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많이 구입했다. 투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올 미분양이 나왔을 때는 사실 20% 에서 30% 도채 되지 않은 할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어느정도 분양을 했고 70% 정도 분양을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약 30% 라면 20에서 30% 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70% 만 넘어도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0세대 가운데 아니면 100세대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어뭐 기본적으로 뭐 20개가 남았다 아니면 30개가 남았다 뭐 이정도 남았을 때는 사실 여기에서 총 미분양이 남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익금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다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 40%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가 미분양이 났다면 20에서 30%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PF의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해줘도 뭐약 20% 그 정도 뿐이 할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의 청수별 구간별 평당 가격이 틀리고 분양 가격이 틀립니다. 물론 분양할 때도 그렇게 분양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분양을 끝내고 전매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도 청수별로 많게는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하는 회사에서 마찬가지 그런 갭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조차도 다 마진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아파트 구입을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금액들은 얼마가 되겠느냐. 최종 우리가 대오트러프도 두산 이어든 일반적으로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 아파트들을 계산을 해봐도 평당 900에서 800만원, 1000만원 잡았을 때 그 가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입해야 되느냐. 대장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분양가가 천만원에서 약 천만원에서 천이백만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내부 안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한다면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축을 생각했을 때는 구축가격이 3억이었던 게 지금 6억이다 9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3억짜리 아파트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6억 9억이 되었는 아파트를 3억에 내놓을 리도 없을 뿐더러 그 전에 뭐 4억 정도 5억 정도만 내놔도 다시 거래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양되는 아파트, 소위 말해서 분양가 이하로 최소 1억 정도 이상만 조금 떨어져서 가격이 형성되고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은 충분히 분양가에 1억만 하락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거 있어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1억이 하락할지 1억 5천이 하락할지 2억이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하락하면서까지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얼마나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최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청수까지 로야청을 구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물론 구축을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저렴한 구축을 구입해야 되겠는데 예전 가격으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있고 위치가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가주택 금매물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확인을 해봐도 그만큼 가격이 금매로 내놓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오래된 주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어느 정도 이자를 내고도 대부분 일부 좀 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택을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상가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이 아니라면 급하게 그렇게 파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럼 내가 원룸을 하나 팔고 신축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입주시기가 다가온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잘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금액을 낮춰서 연매로 팔려고 하겠죠. 물론 구축 아파트 또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축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원가로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부동산에서는 오픈하지 않고 지인들의 소개로 해서 뒤로 나오는 매물들을 구입한다면 실제 한가격 플러스 건축비용을 계산하면 원가가 나오죠. 그런 원룸 건물에 거의 원가에 인접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을 하는 좋은 상가에서도 거의 지금 할인을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식적으로 오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구축의 상가주택이 원가로 나올 리는 없죠. 원가 자체가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6억 주고 샀는 아파트를 뭐 6억에 파는 거는 원가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 6억 주고 샀는 상가 건물을 6억에 판다면 원가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6억 주고 샀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이 지금 10억, 12억 정도 가격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원가에 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으로 나오는 원가로 나오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다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상가주택을 원가로 구입한다면 대할 나위 없는 것이고 상권이 좋은 다가오주택이나 상가주택 또한 다시 원가로 구입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상가주택 다가오주택에 상권이 좋은 곳에 구입을 할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대상 재개발이라 하는 호재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 우측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는 분위기에 맞춰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도 상권이 좋은 위치의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크를 다 해드렸지만 지인의 지인으로 소개를 받아서 다 접수가 되어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금액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하고 거의 원가에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의 원가 계산, 할인을 했을 때 얼마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는지에 프로테이지를 알아봤고요.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는 판매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은 많은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정도의 구입을 해야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얼마 정도의 아파트 할인을 받아야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신축 급매물들이 원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구입을 하는 거 있어서 향후 세월이 지나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강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게 느낌이 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기위에 가격이 떨어질 때 구입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금리는 예전에도 7% 7.5%까지 올라간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실제 거래는 원활하게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금융과 PF 자금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워낙 많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축이 되어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국민 3분의 1이 투기 세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파트 갭 투자와 양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에 부자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